흥분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 되죠. <목소리> 아, 하면 된다. 그래. 하면 된다. 하나, 둘, 셋. 파이팅화이 레츠고. 이팅자 오늘 달라스에서 공연입니다. 어, 멤버들 부담하시고 늘 하던대로 하시고요. 네. 맞췄던 거 네. 잊지 마시고요. 화이팅 네. 넘치게. 하나, 네. 둘, 셋. 이팅 예! 예! 네,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해줘야겠죠? 더많 아, 힘내주시고요 네, 제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그래 얘들아, 마이크 던질 때 번호 가리지 말자 네. 마이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이크는 버리면 안 돼, 비싸니까 얘들아 오케이, 멕시코 세티! 벌써 5회 오해 공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 아, 오늘 5회 공연, 오래오래 어,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지금 6회 공연입니다. 여러분, 모두분들 네. 파이팅 하시고 아주 지겨버려. 하나, 예. 네. 둘, 셋. 오, 아! 어, 여러분 들 네. 같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주형이 네. 어, 없으니까요 네. 오늘, 네. 오늘 힘 내야 돼요 네. 하나 둘셋화이자 <웃음>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 마지막아 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비즈 투어를 어, 무사히 어,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짧게보다는 오래가는 그룹이 됨으로써 <웃음> 오늘도 안전하게 갑시다 하나 둘셋 <웃음> 화이팅! 유월 시카고 앤라스 가누세 시어로